안녕하십니까. 스피드 엑셀입니다. 어, 이제 빠른 실행도구 모음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기능들을 그 아이콘을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집어넣고 빨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렬, 필터, 그 다음에 피봇 테이블 이세 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특별한 경우에 데이터에서 리스트를 뽑아내겠다 할때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는 엑셀의 2007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 함께 정렬 필터와 함께 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엑셀 화면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줄에 지금 보는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아이콘들을 직접 집어넣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셀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지난 시간까지 추가한 빠른 실행 도구들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줄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홈탭 옆에 옆에 데이터 탭을 누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렬과 필터 그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순서대로 빠른 실행도구 모듈줄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에 세 개가 있습니다. 우선, 기역기역 기역. 자, 오름차순부터 추가. 그 다음에, 희역, 기역 내림차순 정렬 추가. 기억, 기역 기억, 기역, 기역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하는 이 표처럼 생긴 아이콘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정렬에 대한 것은 이걸로 이 아이콘 세 개로 다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필터에는 지금 4개가 들어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본 필터, 이큰 깔띠기 모양의 아이콘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 이두개 정도만 추가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아이콘 추가. 그러면 현재까지 6개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삽입 탭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삽입 탭의 맨 왼쪽 휘버 테이블을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렇게 하면 방금 일곱 개를 순서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항상 사용하는 제 엑셀 프로그램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집어넣어 놓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다면 별도로 수식탭이나 데이터탭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바로 접근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